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안에 이미지를 수십개 이상 집어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모르시는 구독자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9개를 집어 넣은 거고요 요거는 36개를 집어 넣은 겁니다 각기 다른 이미지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넣었을까요 또한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만 아시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지금부터 이미지를 쉽게 넣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일단 파워포인트 안에 이미지를 많이 넣을 때 결정적인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미지의 크기와 그리고 비율이 전부 다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같은 비율로 막상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어떤 이미지는 크고 그리고 어떤 이미지는 작고 그리고 비율이 위아래로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고 하니까 이미지를 똑같이 그리고 깔끔하게 넣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파워포인트 만드시는 분들이 어려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단 보기로 가시면 여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형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눌러볼게요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누르시면 다양한 형태의 슬라이드 마스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 중에서 저는 여기 세 번째에 있는 마스터 제목 스타일 이것을 전부 다 삭제해 줄게요 이제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넣을 개체 틀을 삽입해야 하는데요 개체 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개체 틀 삽입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시면 여기에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을 누르셔서 여기에 원하는 비율로 집어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집어 넣어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것의 비율을 내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그리고 자를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었을 때 비율에 벗어나게 되면 같은 비율로 만들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것을 그룹화 시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몇개 넣을지 미리 결정해 주셨다면 여기에다가 도형을 집어넣어서 미리 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미지를 몇개 넣을지 개수를 정하시고요 그리고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사각형 도형을 선택한 뒤에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 그려줍니다 자 하나 그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도형을 오른쪽에 그대로 복사를 할 건데요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복사가 됩니다 수평된 그리고 딱 붙여져야 돼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렸죠 그리고 두 개를 전부 다 선택해 주신 뒤에 아래쪽으로 또한번 복사를 해줄게요 컨트롤 시프트키 누른 채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톡 놓아주시면 총네개의 도형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네개의 도형을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G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G를 눌렀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비율로 아무렇게나 변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4개를 통해서 저는 16개를 삽입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6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을 똑같이 컨트롤 i 프트키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자 복사를 해줬고요 최대한 여기 딱 맞아야 돼요. 그리고 두개의그룹화 개체를 선택해주셔서 또 한번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총 16개의 도형이 만들어졌고요이 상태에서 또 그룹화를 해주셔야 돼요 안그러면 모양이 다 틀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 선택하시고 그룹화 컨트롤 G를 누르신 뒤에 대각선을 움직여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줄게요 딱 슬라이드 크기에 딱 맞춰진 이 삼각형 도형들을 토대로 해서 여기 앞에 개체 틀을 삽입해 주시면 되는거죠 자 개체 틀 삽입 그림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여는이 개체 틀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복사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오른쪽으로 복사 또한번 복사 또한번 복사 그러면 총 4개의 개체 틀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있고요 그리고 또한번 4개 다 선택하셔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아래쪽으로 복사 복사 그리고 마지막 복사를 하면 총 16개의 개체 틀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16개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16개의 개체 틀을 전부 다 선택해서 살짝만 위쪽으로 올리고 뒤에 있는 이 개체를 삭제해 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을 다시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톡 놓아주시면 총 16개의 개체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어 내가 방금 전에 만든 슬라이드 마스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홈탭 아래쪽에 보면 새 슬라이드라고 있어요 이새 슬라이드 화살표를 누르시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16개의 개체 틀을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을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정해진 틀을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틀에 클릭해서 이미지 삽입 클릭해서 이미지 삽입 하면 이렇게 내가 처음부터 만들어둔 틀 안에 그대로 똑같은 비율로 이미지가 삽입되는 것을 볼수 있죠 방금 전에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상하로 길게 만들어진 이미지인데요 이것을 선택해주시고 그림 서식 오른쪽에 자르기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조금만 이동시키면 똑같은 비율에 맞게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걸 하나하나 선택해서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하나 집어넣어봤더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네요 자 만약에 난 여기에 테두리를 조금 더 눈에 띄게 하얀색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은 전체 이미지를 선택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개체서식을 들어가셔서 여기에, 선, 여기에 선에서 실선색을 흰색으로 그리고 너비를 약간 한 2pt 정도로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테두리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게 돼요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 똑같은 비율로 들어간 이미지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쉽게 이미지를 집어넣어 봤죠 만약에 이걸 비율 하나하나 바꿔서 삽입하려 했으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 정말 쉽게 넣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세로로 이미지를 삽입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로로 이미지를 삽입하려면 똑같이 삽입 도형 선택하셔서 네모 도형을 이렇게 하나만 넣어 줄게요 그리고 똑같이 오른쪽으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복사를 해 주시고 또두 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복사 또한번 컨트롤 시프트키 누른 채 복사해서 총 7개의 도형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컨트롤 G 그룹화 그리고 슬라이드의 크기에 맞게 변경해줍니다 그러면 모든 도형이 똑같은 비율로 변경이 된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개체 틀 삽입 그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키 누른 채또 복사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채 복사, 복사, 마지막 복사를 하면 완료가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도형 삭제하면 이렇게 세로 형태로 이어진 틀을 만들게 된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터보기 닫기를 눌러서 다시 한번 새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칸을 또 하나 만든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집어넣어 봤더니 너무나도 깔끔한 ppt가 만들어졌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슬라이드 마스터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똑같은 비율로 넣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